안녕하세요 집과 인생 그리고 재테크와 부동산 등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LHTV의 김인환 건축사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상가주택이나 근생건물 등의 설계와 공사를 여유있게 해야하는 이 5가지 또는 적정한 설계와 공사기간에 관한 것입니다 내 집이나 상가주택, 일반 건물 등을 지으시려는 건축주들에게 궁금한 것들이 많은데 이 가운데 설계비, 공사비 등 소요되는 비용과 함께 관심이 많은 것은 설계와 공사기간 등에 관한 것으로 이는 이러한 기간을 알아야 사업계획을 세울 수도 있고 자금계획이나 살고 있는 집의 매매나 임대문제 등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설계와 공사기관 등과 함께 이와 관련해서 제가 평생 이런 건축물의 설계와 건축을 하면서 느낀 실제 현장 상황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다섯가지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이런데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분이나 특히 상가주택, 단독주택 등 건물을 지으시려거나 투자하시려는 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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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의 모든 일은 서둘러서 좋을 것이없는데 특히 내 집이나 건물 등을 짓기 위한 설계와 공사는 더더욱 성급하게 서둘러서는 절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건축물의 품질뿐만 아니라 하자 등 사후관리와 직결되기 때문이며, 또 공사 현장에서 가장 주의해야 할 안전사고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그런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만나는 집장사 등 일부 업체에서는 설계도 빨리 끝내고 심지어 건축허가를 남보다 빨리 받아내는 것을 마치 능력이라도 되는 것처럼 모든 것을 신속하게 할수 있다고 자랑하는가 하면 공사도 남보다 훨씬 빨리 끝내겠다고 홍보하는 경우까지도 있는데 이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또 과거에 우리나라 고속도로 건설 등의 다른 나라에 비해서 비교도 안되게 빠른 시일 내에 완공했다거나 방송에서도 돌관작업이나 철야작업 등을 하는 장면을 뉴스로 자랑스럽게 보도한 적도 있는데 이는 사실 부끄러워해야 할 일이지 떠벌릴 일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물론 소위 빨리빨리 문화가 절대적으로 나쁘다고만 할 수도 없고 서두르는 것이 좋을 때도 있겠지만 아이디어를 창출해내는 설계는 충분하고 여유로운 가운데 좋은 생각이 나는 것이지 서두른다고 좋은 작품이 나올 수가 없으며 수많은 공중이 투입되는 공사는 각 공종마다 많은 인력과 장비가 동원될 뿐만 아니라 각 공종이 순서와 절차에 따라 진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소정의 기간과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음은 두번째로 적정한 기간으로 설계와 공사를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한 것으로 세상의 모든 일에는 절차와 순서가 있고 일정한 소요기간이 필요한데 특히 설계는 아이디어를 창출해내는 작업에다 건축을 비롯한 구조, 토목, 전기, 설비, 통신, 소방, 환경 등 전문 업체와의 협업이 필요해서 그리고 건축심이나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는 허가권자 등 공무원들이 하는 데다 소방서를 비롯한 관계 부서와 협의가 필요해서 무시하지 못할 정도입니다 또한 공사의 경우에도 제품 생산 공장처럼 실내에서 작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비바람 등 기후 영향을 받는 외부 환경에서 일을 하는 데다 아무리 소규모 건물이라도 철근 콘크리트, 미장, 방수 등 20여개 공종에 수많은 작업자와 장비 등이 동원되는 작업이다 보니 서두른다고 되는 일이 절대 아닙니다. 특히 공사란 하나의 공정이 완료되어야만 다음 공정의 작업을 이어갈 수가 있고 콘크리트나 미장 방수공사 등은 일정한 양생기간이 필요하며 조적공사 등의 경우에는 하루에 할수 있는 일의 양이 정해져 있어 적정한 공사기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또한 공사 현장 상황에 따라 다르기는 하겠지만 주택가 등 인접한 건물이 있는 현장의 경우에는 먼지와 소음 발생 그리고 교통 등에 따른 민원도 고려해야 하고 주말에는 인근 주민들을 의식해야 할 뿐만 아니라 요즘은 현장 작업자들도 주말 등 휴일에는 휴식이 필요해서 과거와 같이 돌관 작업이나 철야 작업 등을 할수 없으며 설사 철야 작업이나 휴일에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인건비도 높고 안전사고 발생 소지도 많아 이 모든 것들을 고려할 때 성급하게 서둘러 공사하는 것은 발주하는 건축주나 공사 관계자 등에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음 세 번째로는 실제로 적정한 설계와 공사 기간에 관한 것으로 물론 상황에 따라서 설계나 공사 기간 등을 단축하는 것은 비용 절감 측면이나 또 건물을 일찍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가 등 영업을 하는 건물 등에서는 여러 면에서 좋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특히 설계나 공사를 하는 업체 의 입장에서는 웬만하면 일을 빨리 끝내는 것이 간접비 등을 줄일 수도 있고 인력을 다른 곳에 활용할 수가 있어서 좋기는 할 것입니다 그러나 건축주나 건축물의 품질 등을 위해서는 적정한 설계나 공사기간이 필요한 것이고 또 좋은 건물을 건축하고 또 하자를 줄이거나 품질을 위한다는 측면에서 설계자나 공사업체 입장에서도 서두르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것입니다 따라서 적정한 기간이 필요한데 이런 건축물의 종류나 규모에 따라 다르겠지만 예를 들자면 4층에 200평 규모 의 철근 콘크리트 구조인 상가주택 건물인 경우라면 설계의 경우에 최소한 6개월 이상이 필요하고 또 적정한 공사기간은 최소 7개월 정도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물론 입주기일이나 건축주와 업체 간의 협의 또는 건축허가나 사용승인 등 상황에 따라서는 다소 이 기간을 단축할 수 있기는 하겠지만 사실 설계나 공사기간이 길다고 해서 설계비나 공사비에 영향은 없으므로 건축주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 최소 이런 기간을 고려해서 건축계획을 하는 것이 별 무리 없이 내 집이나 건물을 건축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음은 네번째로 품질과 하자에 직결되는 공존관의 연결에 관한 것으로 건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신경쓰이는 것 가운데 하나가 하자나 품질관리입니다. 이러한 하자나 고장 등은 스마트폰이나 자동차 등 정밀제품에서도 발생하기 마련이지만 건축물에 있어서도 피하기 어려운 것이 건축후 발생하는 하자등 건물의 문제인 것입니다. 특히 이런 건축물의 하자가 발생되는 주요 원인은 공종과 공종 공존 간의 연결 지점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공사란 선행 공정이 완성되어야만 다음 공중에 공사를 할 수가 있는 것으로 공사를 하다보면 공사 기간이나 작업시간에 몰리거나 쫓겨서 서두르다 보면 선행 공정이 제대로 마무리도 안된채 다음 공중에 작업을 하다보면 이 연결 지점에서 하자 발생 가능성이 높고 또 여러 공정에 한꺼번에 작업을 하다보면 하자도 발생될 가능성도 많지만 자칫하면 화재 등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가 있는데 최근 발생된 공사 현장에서 대형 화재 사건 등이 바로 이러한 요인으로 발생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공사현장을 관리하는 현장소장 등의 주요한 역할은 이러한 공정간의 연결을 잘 관리, 감독해야 하는 것이고, 바로 이런 점에서 적정한 공사기간이 필요하며, 현장소장 등은 이러한 공사기간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 반드시 공정표 등을 작성해서 이에 따라서 공사진척도와 공정별 전문업체의 현장 투입시기나 공사기간 등을 잘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즉 과거와 같이 현장 소장이 노가다라 해서 계획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무리하게 밀어붙여서만 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공종과 공사가 스케줄과 공종표에 따라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관리되어야 적정한 공사기간 내 품질 좋은 공사를 안전사고 없이 잘 마무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마지막 다섯 번째로 아쉬움이나 후회없이 건축하는 방법에 관한 것으로 이에 대해서는 지난 영상 등에서 여러 번 설명한 바가 있는데 내 집이나 건물을 지어 살다 보면 아쉬움과 후회가 되는 부분이 많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건축은 주관성이 강하고 설계를 하다 보면 다양한 안을 구성해볼 수가 있어서 어떤 안으로 건축을 하든지그 집에 살아가면서 이런 저런 아쉬움을 느끼게 되고 때로는 잘못된 결정을 한 것에 대해 후회하는 경우까지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아쉬움이나 후회도 건축을 시작하기 전에 기획이나 설계를 할때 충분히 생각을 하지 않고 성급하게 서두르다 보면 더 많이 느끼게 되는 것으로 특히 설계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다양한 아이디어와 생각들로 여러가지 안들을 구상하고 검토 분석해 봐야 그나마 나중에 이런 아쉬움이나 후회를 덜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대지에 같은 건물을 설계하더라도 주차계획 코어, 그러니까 계단실과 엘리베이터 등의 위치에 따라 건물의 배치 계획이 달라지고 건물의 배치와 코어의 위치에 따라 각층 평면이 달라지며 건물의 배치와 평면에 따라 건물의 형태가 달라져 이와 같이 수많은 안들을 구상해 볼 수가 있는데 이때 중요한 것은 각각의 안들은 모두 제각각 장단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많은 대안 가운데 어떤 하나의 안으로 실시 설계를 하고 건축을 하게 될 텐데 이러한 다양한 안들을 검토해 보지도 않고 그저 막연한 생각과 서둘러 결정한 안으로 건축을 하다 보면 반드시 후회가 생기고 살다 보면서 아쉬움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공사야 모든 안대로 모두 다 지어 볼 수는 없지만 설계는 상상하고 도면화 하는 것이므로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안과 아이디어로 다양한 안을 그려본 후 건축주와 설계자가 충분한 대화와 협의를 거쳐서 최선의 안을 만들어 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설계자나 특히 어떤 건축주들은 이러한 과정, 즉 다양한 주차나 코어 계획, 건물 배치, 다양한 평명과 입문 계획도 없이 서둘러서 설계안을 확정해버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빨리 설계를 하고 건축허가를 받아내는 것이 능력인 것처럼 자랑까지 하는데, 이는 건축주나 특히 엄청난 자금을 투자하는 상가주택이나 내집짓기 등 건축사업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으며, 바로 이러한 이유로 건축은 서둘러서 좋을 것이 없고 적정한 기간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쉬움과 후회, 심하면 낭패를 당하는 것을 방조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까지 설계와 공사를 여유 있게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첫 번째로 설계와 공사는 서둘러서 좋을 게 없다 두 번째로 적정한 기간으로 설계와 공사를 해야 하는 이유 세 번째로 실제 적정한 설계와 공사 기간은 또네 번째로 품질과 하자에 직결되는 공존 간의 연결 마지막 다섯 번째로 아쉬움이나 후회 없이 건축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이제 우리 사회도 또 사람들의 인식도 과거와는 많이 달라졌지요. 그러니까 과거 개발 시대에는 디자인이나 품질보다는 우선 적은 비용으로 많은 집과 건물을 빨리 지어 사용하고자 했던 시대도 있었지만 지금은 합리적인 비용으로 적절한 절차와 순서를 지켜가며 보다 더 좋은 품질의 물건과 그리고 튼튼하고 사용하기 좋으며 아름다운 건축을 지으려는 의식이 강해진 것입니다. 특히 건축이란 엄청난 자금에 소요되는 일생 일대의 대사로 성급하게 서두르다 보면 자칫 실패하거나 낭패를 당해서는 안 되는 사업으로 그야말로 신중하게 여유를 갖고 모든 것을 선택하고 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여유 가운데는 단지 적절한 기간만이 아니라 합리적인 비용도 포함되는데 이러한 점은 평생 제가 많은 건축물의 설계와 공사 등을 하면서 느낀 것으로